요즘에 많은 전화들어 옵니다.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 부도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중소건설사들 위기세, 일도산이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전화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분양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유가 일군 업체가 아닌데 지금 중견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도 재개발 때문에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대부분 잘 모른다 하더라.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위기상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냐? 아파트를 팔아야 되냐? 뭐 다양한 전화들은 옵니다. 현 입장에서는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천전무지로 뛰었을 때는 1군업체다 2군업체다 관계없이 무조건 아파트만 구입하면 로또라는 생각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강원랜드부터 해서 PF자금, 아파트들 부도설, 그리고 중견건설사들 현재 부도가 나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공사가 실제 정지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파트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서 유치권이 붙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분들 중에서는 갭투자를 했는 분이나 아니면 평생에 집한채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분 좋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청약에 당첨되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다양한 일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천만원 수억원의 손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정도면 상담 후에 모바일 커피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원 위주로 상담을 좀 해주는 게 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도 하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아파트 지금 미분양에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 구입을 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 주택을 헐값에 팔아야 될까요?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늘은 기존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들, 로또라고 생각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하락하면서 애물단지나 엄청나게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상황보다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중견건설사들, 부도설, 그리고 실제 부도가 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건설사, 1군업체, 2군업체, 뭐 3군업체 이런 얘기는 기존에 얘기도 나온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근사에 내가 분양받는 았 아파트가 1군업체냐 2군업체냐, 구도가 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1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잘 짓는다 뭐 그런 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말에서 브랜드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도 있죠. 아파트는 어차피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직원을 채용하고 땅을 구입하고 모든 것이 대부분 경비로 나갑니다. 그 경비로 나가고 땅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마진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그리고 일군업체라고 해서 일군업체가 무조건 짓는 것은 아니죠. 그 밑으로 또 하청을 줍니다. 이름만 달고 하청을 주는 사례도 들 많은데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시공능력 뭐 1위, 2위 그리고 1군아파트, 2군아파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공능력도 중요하지만 은 사실 현 입장에서는 부도가 날까 안 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적어도 현재 보시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건설사의 평가액이나 자본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아파트가 부도가 날지 안 날지 그리고 공사가 멈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평가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자본금이 뒷받침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몇 프로 정도 미분양이냐 얼마나 분양이 되었냐도 또 한번 따져볼 시기입니다. 제가 이 분양 할인 판매 때문에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되었고 현 상황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장기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년 간다고 봤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영상이 다 올리에게는 아무래도 부적합한 것 같고 일군 건설사 위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아마 자본 좀 주무시도 관계는 없다 그리고 중견건설사들 뭐 사실 위기설이 있고 현재 화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군 업체에 들어간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물론 자료가 2022년 자료가 아니라 2021년 자료기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금이나 평가액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큰 부도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파트가 날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뭐 일군 업체가 안되면 부도가 나는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국토부 자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보통 뭐 일군 업체 그리고 그 현황별로 토목 건축을 하는 시공 능력을 확인해 보면 다양하게 1위부터 30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1군 업체가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위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전국에 짓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수조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PF 자금으로 나가는 대출 자금도 수조원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1군 업체든 2군 업체든 그리고 그 상위에 들어가는 업체더라도 실제 아파트가 공사 현장에서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현재 수독되어 있느냐,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군 건설사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1군이 1조 원 이상이고 2군이 5천억 원 이상이고 3군이 5천 원 이하 업체를 1군, 2군, 3군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2천억 원, 1천억 원, 몇천억 원씩 들어가죠. 그런데, 동네별로 구역별로 전국에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씩 미분양이 났다면은 아니 안심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뭐 안심 안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금 1차 2차를 냈던 계약금 1차를 냈던 어느 정도 작년이든 저작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현재 중도금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적어도 그 지역에 그 구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얼마나 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여어도 안심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이 될 겁니다. 일단 뉴스에 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인터넷을 찾든 유튜브를 찾든 국토부 자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시청에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확인해서 잘 모르겠다면 도 전화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문이 오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고 결론을 내리고 사전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뒤돌아서 지금 현 입장에서 체크한다면 그건 체크가 아니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알아봐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들을 뒤늦게 알아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례들도 많고 또 유튜브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100% 신뢰가 있는지 없는 것까지도 또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 자료를 다 찾아보지만은 또 유튜브 방송을 보고 배울 것도 있지만은 유튜브 방송에 음한소리 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댓글을 달지는 않아요. 댓글 달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죠. 판단은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리고 전화오는 분들도 있었죠. 남의 아파트 사진을 올려놓고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무슨 지금 아파트가 하락하냐. 진짜 골 때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소심한 복수를 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뭐제 예측이 맞아서, 맞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따져서 묻고 전화하고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 결국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까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폭락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자체가 좋지 못하는 거죠. 2008년 9년 10년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변동 금리는 저렴했고 나중에는 금리가 폭등을 했죠 죽은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개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었던 모기지론 인터넷을 찾아보면 확인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자체는 아주 힘들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꾼들이 너무 많은 장난을 쳤는데 한국의 쿨투기꾼들만 장난을 쳤는 게 아니죠. 중국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국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엄청나게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나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 경기인 천뭐 당군 이래 최대의 아파트 단지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당군일에 최대의 미분양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터지지 않을까 뭐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만큼 해외 자본이 들어왔거나 외국에서 아파트 투자를 했거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올라가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그리고 건설사 부도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 좀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나 전화로 얘기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찾아오면 시간이 더 들어가고 기름값이 더 들어가죠. 그 돈이라도 아끼시 안되겠습니까? 그냥 모바일 커피 한잔 사주고 그냥 물어보세요. 뭐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얘기해주는 것은 제 성격이 맞지 가 않아서 이외에 더욱더 다양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르고 당하는 사례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것까지도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견건설사 부도설 그리고 내 아파트가 부도나는지 아니면 내 아파트가 공사현장이 정지되어 내가 입주를 못하는지 아니면 평생 수억을 모아놨는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잠 못들고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의 피로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